오늘은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는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이 말씀 중에 법조문으로서는 증서를 지우시고 이 부분을 좀 어쩌고래 보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음. 한번 스쳐 지나가는 구절인데요, 목사님. 네. 근데 이 법조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원래는 우리가 지은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을 기록한 문서라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법조문이 이제 뭐 법의 어떤 1조2조가 아니라 아하. 재판정 앞에 서서 심판받기에 기록된 모든 아하. 그이 내용들을 법조문이라고 지금 검사가 우리의 잘못을 기소해놓은 네, 그 증서군요. 네, 네.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아하. 우리가 한 행동을 다 기록해놓은 거죠. 네그 행동을 다 기록해놓은 것을 법조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네. 이제 어, 율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모든 행동을 음. 법조문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아, 음. 우리는 그 증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음, 음. 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어, 내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어, 뭐 방법이 없어요 요즘도 다시 포텐시인가 방법으로 <웃음> 찾아내잖아요 예, 예, 예. 그 정도가 아니고 음. 우리의 삶은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되어있거든요 말한 거 생각한 네, 거 네, 행동한 네. 거 기, 기록이 되어있는데 증서로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워버리셨다는 것니다 네. 완벽하게. 법조문으로서를지우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음.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법조문이 지워졌는데 어떤 법조문이 지워졌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아하. 기록된 게 완전히 지워졌죠.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워졌지만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음. 가능해요. Uh -huh. 우리는 안 지워져요 내 <웃음> 내가 아 지웠다고 하는데도 우리... 음... 하나님은 지웠는데 나는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과 생각속에 내가 잘못했던 기억들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복사본을 다 갖고 있어요 아하. 틈만 나면 보여주거든요 네. 틈만 나면 자꾸 보여져요 이게 이미 다 하나님이 없앴는데도 네.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계속 복사본을 아하. 잘 보관하고 있다가 네. 기회가 되면 이때다고 딱 보여줍니다 너 같은 놈이 이러면서 네. 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 지워져버린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을 음.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내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네. 서로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것들이 음흠.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네. 이미 다 지워졌는데 아하.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덕밖에 없어요 덕 왜냐하면 지워졌기 때문에 <웃음> 그렇죠. 기림밖에 없고 어허. 칭찬할 것밖에 없고 어허. 감사할 것밖에 없고 아.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응?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문이 아니고 네. 언약이거든요 네. 이미 지워져버렸으니까 어허. 어떻게 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남는 건 기뻐할 것만 남아있는데 아. 우리가 그 주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로 훈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맨. 그래서 우리도 아. 이제 아. 내 생각 속에서도 지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 네. 불가능합니다. 아, 네. 그, 왜 불가능하냐면 가능은 한데 어려워요. 음. 마치 물속에 그, 컵 속에 공기를 빼내는 게 어렵듯이. 음.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물을 쭉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가다를 계속 하는 거죠. 아하. 감사를 하고 말씀을 음. 읊조리고 음. 그 쓸데없는 법조문 지워져버린 법조문이 나도 모르게 떠오르니까. 음. 한 해를 시작한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 또막 떠오릅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결심했던 것또 실패했던 것 음. 뭐 내가 별로 이루지 못한 것별 음. 볼일 없는 내 모습 음.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무조건 최고예요. 음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자녀가 나한테는 최고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자녀의 음. 특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녀의 특권을 가졌단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는 내가 최고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자유롭고 음. 좀 담대하고 음. 저도 자녀 키우면서 누가 끊임없이 요구하면 부담스럽고 음. 멀리하고 싶어요. 음. 어, 그리고 화도 나고 음. 근데 내 자녀가 끊임없이 요구 안 하면 섭섭해요. 제가 좀 관계를 조금 저도 제가 알아서 하면서 음. 진짜 이건 상처되는 이야기죠 아버지한테는 아, 그러죠 그냥 음. 뭐 항상 아무 때나 와서 아버지 어 작년이건 뭐 재작년이건 다 잊어버리고 음. 어, 지금 좀 필요한 게 어, 그래 어. 그게 내 자녀인데 음. 하나님 우리가 좀 그러기를 원하시거든 아. 매주와서좀 자유로운 거 뜨뜻하고 음. 음. 좀 편안한 거 야. 그런 힘을 좀 기르기를 원하시는 아,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조문의 증서를 지워버리신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입니다.